네이버 웨일에서 아이디 저장할 때 잘못된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비밀번호를 삭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 점 3개를 누른 후, 설정, 개인정보보호, 자동 완성의 비밀번호를 클릭하면 웨일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목록이 나옵니다. 지우고자 하는 아이디를 추가작업 점세개를 눌러서 제거를 누릅니다. 지우고자 하는 아이디에 추가작업 제거 버튼을 눌러서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삭제를 합니다. 실제로 지워졌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클릭하고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클릭했을 때 새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 눌렀을 때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는 거고 사용하지 않음을 누르면 저장이 안되는 겁니다.